ISTJ 돌부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유형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ISTJ의 질투를 유발시킬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한 수가 될수 있습니다. 상대 입장에서는 ISTJ의 질투를 유발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ISTJ가 그 행동으로 인해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. 상대가 제3자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. 따라서 질투 유발 작전보다는 꾸준히 ISTJ라는 꽃에 물을 주고 영양제 주는 작전이 더 효과적입니다. 오늘 다시 청해 주시니유통해 ISTJ와 유아 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멤버 하시 양산인중양산 Vlog ASMR Doom: Total Mega G Benefit UL New Leal <sussurra> Suit Subnader Uchuks Sandan Kahlul c l i c k Hagarib Hadju s e e y o